밥은 뭐 먹을까? 그래 응 먹고 싶어 <웃음> 어 괜찮을 것 같아 네네네 가지가 별로가 무기 치는 데 오는 길에 다녹았어 어. 어, 사람 진짜 뭐, 많고 뭐, 음. 음. 아니면 나잘 올리. 싱. 어 그래도 그 린넨 셔츠에다가 데님 바지를 매치해봤습니다. 셔츠를 좀 자연스럽게 빼서 입어도 좋지만, 저는 키가 작은 관계로 배바지 룩을 더 좋아하거든요. 셔츠를 굳게 넣어봤어요. 마린룩 느낌도 나면서 귀엽길래 초록색 가방으로 포인트 줘봤고요. 여름에는 진짜 딱 붙는 바지 못 입잖아요. 통도 넓어가지고, 완전 편합니다. 응? 하고, 오늘 또 비가 아침에 와가지고 좀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유거 버려가지고 나시만 딸라 있고 나가기가 또 조금 그래가지고 자켓까지 걸쳐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꾸며봤어요 이 직원이랑 친구 먹어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막하야 이거 뭐는야이 들었어 야아 떨어졌어 나는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 가운데 아, 아, 그 응. 이게 안 보이잖아. 아, 아, 아, He got one. 같은 원피스에다가 트위 자켓을 이렇게 입어봤어요. 제가 원피스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나시 원피스여가지고 단독으로 입기에는 제 기준 좀 숭해서 자켓으로 여며 봤습니다. 이게 옆태, 뒤태는 별로 안 예쁘고 앞태만 예쁜 그런 원피스예요. 발목까지 오는 아주 롱한 기장이고요. 샐러드 집이 생겼는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우영우볼 때마다 김밥이 진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김밥이에요 참치 김밥, 땡초 김밥 이런 토핑 들어간 김밥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심플하게 기본 김밥 두줄 사왔습니다 어제 오늘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고향 방문을 하신 관계로 급 휴무가 됐어요 이거 먹고 조금 쉬다가 또 필라테스 하러 가야 돼요 д 4... 이 이제 필라테스 하러 갑니다. 있어. 어 그게 그런가 어디 어른 겨. 눈 <웃음> 놀리고 불러 불러